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각종 서류상 퇴직일자 이후 추락으로 사망하였다면 단체보험 제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96조정-8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회의 판단, 쟁점 피보험자의 퇴직일자를 과연 어느 시점으로 인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계약단체의 퇴직금 계산 서류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퇴사 연월일이 95년 5월 15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평균임금산정내역서상에도 임금계산기간일을 동일자 95년 5월 15일까지로 계산하고 당해 계약단체장의 결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95년 7월 10일 보호세무서에 신고된 피보험자의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에도 망인의 퇴사 연원일이 95년 5월 15일자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날을 실질적인 피보험자의 퇴직일자로 인정함이 사회통념에도 부합되는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단체보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유사판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